하지만 최근 유럽 예에서매시하면서여러으로했습니다이 네, 발렌시아에서 생각했던 이강인 이번 지념장을 통해서 와이오를 가로질러 습니다 다음 시옷부터종 많은 기위새지를 찾았습니다. <목소리도> 이강인이 정말 실력과는 달리 너무 많은 기회를 잡지 못했는데요. 51분까지는 네. 자원을 몰라왔는데, 세력탑이 바뀌는 바정에도 좀처럼 필한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강인의 에 잠재력이 있으니까 어디 이적책를 내놓지도 않았는데요. 네. 그러면서 실 실전 방식이 많이 떨어졌고 최근에선 제프도있다에도 이강이 실패했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캠프를 찾을 만큼 앞으로 활약이 기회됩니다. 맛이 막네요네요들의 가슴을 목장도 많았습니다. 예. 어, 그리고 을금을주록금을보는이 기가 없는다한이 가져갔습니다. 안전을 위해 손잡이를 꼭 잡아주시고 버스가 정체면에 완전히 장착하고 승하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